김여정 침착 김영남 청산유수 현송월 활달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수장으로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만난 최문순 강원도지사 11일 평창동계올림픽 CBS 특별취재팀과 인터뷰에서 최지사는 만찬과 공연 등에서 만난 북측 고위급 대표단 주요 인사들과 나눈 대화와 받은 인상,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관련해서는 침착하다. 매우 침착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워딩 구사가 정확하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김여정 부부장은 어제 강릉시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주재 북측 고위급 대표단 만찬에서도 참석자들에게 어제를 옛날처럼이라는 말로 어제 있었던 일을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오늘 일을 빨리 해서 빨리 나가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국가수반을 오래 수행해서인지 말이 정산뉴스였다며 김영남 위원장도 남북이 너무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으니 해소에 빨리 노력하자는 얘기를 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서는 9일 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던 한반도와 철조망 모양의 후식 등 특별한 메뉴 대신 스테이크와 와인 등이 제공됐다는 설명도 더했다. 최지사는 8일 저녁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린 북한 예술단 공연에서는 현송월 삼지연과 현악단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현 단장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활달하다 옆에 앉아 있었는데 조용한 스타일은 아니었다. 현 단장은 최 지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번지점프를 했던 일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최 지사가 이번에 번지 점프도 하고 가시죠라고 하자 현 단장은 저는 다음에 하겠다. 최 지사께서 한번 보여주면 안되냐고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김여정 부부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으로 알려진 북강원도 원산을 매개로 강원도에 대한 남북의 인식을 확인하기도 했다. 김여정 부부장도 고향이 강원도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오빠 김정은만 강원도 원산에서 태어났다고 했다며 북한에서도 강원도 사람을 감자라고 부르냐 했더니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강원도가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인데다 천리마운동 말리마정신 등의 중심이라는 의미로 온갖 고난과 환난 외세의 압박을 물리치고 잘 견뎌낸 강원도 정신이라는 말을 하더라. 우린 강원도 하면 감자를 떠올리는데 북에서는 강원도 정신이 있다는 게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최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 국면이 앞으로도 이어져 남북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길 소망했다. 저쪽에서도 의지가 강하다. 강원도가 올림픽 이후 구상하고 있는 평화 특별 자치도 추진도 반드시 해내야 하고 조건도 좋아졌다며 오는 4월 평양에서 열릴 만경대상 마라톤 대회와 6월 국제 소년 축구대회도 남북 대화를 이어갈 좋은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오후 강원 강릉시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주재 북측 고위급 대표단 만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천혜성 통일부 차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김계홍 평창동계올림픽 기획사무처장.